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제 연말이라서 이제 공지할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찍게 된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좀비양 플래닛이라고 채널 좀비양의 멤버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 저랑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카페가 오픈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링크를 달아주실 테니까 와가지고 가입하셔서 저 외에도 이제 텔론이라든지 백형 뭐 눈쟁이님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랑 이제 소통할 수 있고요 이제 오셔서 가입하시고 댓글도 이제 달아주시면 이제 실시간으로 저랑 이제 유튜브와는 다르게 소통하실 수 있고 그 다음은 저랑 백형이랑 같이하는 음악 프로모션 채널인 카와이상추가 있어요 이제 좋은 음악들도 많이 올라오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신청도 받고 그러니까 뮤지션분들 많이 찾아주셔도 좋은 노래도 많고 이제 그러니까 와가지고 한번씩 찾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컨텐츠가 이제 저번에 투플로 통해서 개편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마친 상태고 이제 새로운, 디자, 새로운 디자인도 했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일단은 이제 딱히 큰일이 없다면 이제 내일쯤이나 리뷰나 리뷰나 아니면 제 원래 메인 컨텐츠인 게임 이야기들로 이제 내일 중에 하나 올라갈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이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제 영상을 이제 꾸준히 봐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